금리 인상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내년 상반기 수도권에만 6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가 실종되고 집값 하락으로 미분양이 쌓이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대거늘면 주택시장 침체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전문업체 아실 등에 따르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 물량은 총 6만 1,492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8,839가구와 비교하면 2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전국적으로는 14만 9,766가구로 올해 상반기 11만 3,571가구에 비해 31.8% 늘어난다. 주요 지방 도시들도 대부분 내년 상반기에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난다. 울산의 경우 올해 상반기 1,660가구가 공급됐다. 내년 상반기에는 4,182세대가 대기 중이다. 1년 만에 공급 물량이 2.5배로 불어난다. 경북은 내년 상반기 총 5,219가구 신규 공급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116가구에 비해 폭발적으로 늘어난 물량이다. 대구의 경우 올해 상반기 총 1만 341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1만 5,84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인천은 올해 상반기 2만835가구에서 내년 상반기 2 2 6 3 4가구로 늘어난다. 경상남도는 같은 기간 3403세대에서 4211세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 미분양 증가에도 건설사들의 미어내기식 공급이 내년 상반기에도 늘어나는 것에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4 1 6 0 4각으로 전달에 비해 27.1% 증가했다. 경기 일선의 한 공인중개사는 금매가 많이 나오는데 이주차도 잘안 나가는데 분양 물량이 더 많아지면 거래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관점에선 미분양에도 꾸준한 물량 공급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용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파트는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에 대비해 공급은 꾸준히 있어야 한다며 분양사업에도 손익분기점이 있어서 미분양이 일부 발생한다고 해서 분양사업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분양이 발생한 곳을 들여다보면 입지, 인근 시세 대비 과도한 분양가 등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미분양 과정을 통해 시장 내 공급 수요에 맞는 적절한 가격을 조정해가는 과정으로 볼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철 부동산 114일 연구위원은 작년 동기에 비해 내년도 전체적인 물량이 늘어나지만 지역별로 세세하게 보면 집값이 많이 빠진 곳은 공급이 줄어드는 양상도 보이고 있다며 어느 정도 소화가 될 곳은 되고 필요한 고린더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